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강도 유배법의 그 조문축조 해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해서는 이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 제2장, 법 제2장에 들어있는데 어, 이 내용을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조선에 의한 유료임 소원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어, 유배법제 5조에서부터 제 13조에까지 좀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내용들은 대개 그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 또 어,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의해서 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제 2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2장 중에서 제1절의 경우에는 유조선의 유리오염 손해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책임 협약 1992년 책임 협약의 내용을 어, 전부 수용해서 국내법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내용이 5조부터 13조까지 좀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제5조는 유조선의 유료오염손의 배상책임, 제6조는 배상책임의 고려, 제7조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8조는 책임한도, 율 제9조는 책임제한의 범위, 제10조는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제11조는 권리의 소멸, 제12조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료오염손의 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 13조는 외국 판결의 효력, 이러한 순서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먼저 제 5조 유조선의 유리오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 법률조문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유조선에 의한 유리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료염 손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어, 제1호 전쟁 내랑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어, 제2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제3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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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항 유료오염손해배상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로 본다. 제4항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료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와 선체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있 제5항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제2장에 따른 유료염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선원 2호,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 등그선박의 역무를 제공하는 자. 3호, 유조선의 용선자. 관로 열고 법 제2조 제4호 감옥 단서에 따른 선체 용선자는 제외한다. 관로 닫고, 관리인 또는 운항자 제4호,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 관청의 지시에 따라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제5호, 방제조치를 한 자. 제 6호 법제 5조 제 5항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제 6항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를 배상한 선박 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 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법제 5조 제 5항 각 호의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의 내용, 제5조의 내용을 우리가 축조해서을 해보면 우선 유료오염손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서 발생된 오염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유조선이 무엇이냐 이 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이 되는 유조선이 무엇이냐 선박이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먼저 어, 그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어, 유조선이라는 것은 이 법에서는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을 얘기합니다. 부선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유류를 화합물로 싣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그 선박에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만 유조선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는 다 유조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모든 선박을 기름을 싣고 다닌다고 하면 모든 선박을 다 유조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선, 이제, 그 기름을 씻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기름, 이제, 선박에 큰 탱크가 있으면 그 탱크에 기름을 그 벌크 상태로 이렇게, 이제, 씻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박에 그 드럼이나 아니면 캔 같은 데 개별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기름을 씻고 가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기름의 경우에는 유출이나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한꺼번에 뭐 캔이나 드럼이 전부 다어 찢어지거나 폭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기름이 유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형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벌크 상태로 그큰 선박에 탱크가 뭐 4개, 5개 이렇게 이제 몇개 되지 않는 탱크 뭐 1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탱크에 기름을 벌크 상태로 실은 이런 상태로 운송을 하다가 어뭐 연료탱크가 아니 연료가 아니고 그 유조탱크가 찢어진다든지 했을 때 기름이 많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벌크 상태로 산적상태의 유류를 화물로 싣고 가기 위해서 이제 목적은 화물로 운송하기 위해서 건조되거나 아니면 기존 선박을 개조해서 유조선을 만드는 경우 이런 배가 이제 항해 그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으로 사용될 때인데요.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지선도 포함이 된다고 했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 겸용선입니다. 그 기름도 싣고 다른 화물도 싣는데 기름을 역시 캔이나 이런데 드럼에 포장 상태로 운송하는 게 아니고 벌크 상태로 운송 화물로 운송하는 이러한 상태 또 다른 화물과 함께 실을수 있는. 이런 이제 선박의 경우에 산적 유류를 어, 화물로 씻고 운송하는 경우 또는 운송하고 나서 어, 뭐 고선 항해를 할때 잔류 유류와 그 산적 유류를 하역하고 나서 잔류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유조선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유조선이라는 것은 산적 유류를 화물로써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연료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벌크상태, 연료유도 보통 이제 벌크상태로 연료탱크에 실려있지만은 그 화물로 싣는다는 것은 운송할 목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연료가, 유류가 기름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할 목적을 가지고 건조나 개조된 선박이다. 유류 운송을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유창에 산적 상태로 적재하지 않고 드럼통 등의 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태로 운송하는 선박은 유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어, 이런 포장상태로 운송을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기름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적유류 운송 화물로서 운송할 경우 이럴때 유조선이란다. 유류를 산적운송하기 위한 유조선인지 화물류를 적자하지 않고 공선항해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공선항해를 하더라도 유류를 산적하기 위한 유조선인 경우에는 일단 유조선이 목적이 이제 산적 화물을 운송하는 것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는 화물로서 기름을 씻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럼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다음은 겸용선인데요. 그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은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겸용선 뭐 보통 있을 영, 영어로는 Combination Carrier라고 합니다. 이런 겸용선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어, 국제유류 운송에서 석탄 기타 일반 화물과 유리의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오비오선이 다수 운항 중인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비오면서 오벌크오일, 즉그 벌크화물과 광석종류 또는 유류를 같이 실을 수 있는 선박들입니다. 다만 겸용선의 경우에는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거나 선박에 그 산적유류의 잔유물이 있는 경우에만 이법에 따른 유조선을 본다. 뭐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 다음은 그 관로안에 조문에 보면 이 앞에 이 조문에 보시면 이 항해선하고 관로의 부선 포함이라고 되어있었죠 그럼 이 부선이 뭐냐 소위 바지선이라는 건데요 그 자체 엔진이 없는 상태로 밀리거나 끌려서 다니는 선박을 우리가 부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선을 포함하여 산적 유리를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태의 항해선을 유조선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어, 결국 이런 바지선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적유류를 화물로 선적하고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 또는 개조된 유조 바지에 이 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유류를 운송하는 부선이라 하더라도 드럼 등의 개별 용기에 담아서 포장하는 경우, 운송하, 포장 하는 경우, 운송하는 경우는 에이 어, 유조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건, 앞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다 갖춘 상태라 하더라도 항해선됩니다이 항해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법규 즉 회사법상의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르게 되는데요. 어, 상법 제 740조에서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해상법상의 선박이다 했는데요. 이때도 이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라는 게 나오죠. 이때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우리가 흔히 항해선, 영어로는 시고잉베슬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다로 항행하는 선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바다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해상이라는 것은 호천이나 항만 이외의 수면을 얘기합니다. 상법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상법 제125조에 규정된 호천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3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수구역 이외의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항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바다는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선박의 크기나 조종성능에 따라서 어, 조종 성능이 떨어지고 선박이 좀 작은 경우에는 먼 바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항내만 이렇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놓은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음, 평수 구역을 다니는 선박인데 이런 경우 이제 평수 구역 이내에만 항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 호천이나 항만과 마찬가지로 내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항행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평수구역 바깥에 연애구역을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선박은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애구역까지도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 연애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이고요. 그보다 더 멀리 이제 뭐 우리 그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까지 이렇게 좀 넓게 다닐 수 있는 경우는 근해구역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이제 근해구역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평수구역, 연애구역, 근해구역을 다 다닐 수 있는 경우, 요런 이제 근해구역을 다니는 선박이 있고, 아예 그보다 더 멀리 원양항행을 할수 있는 선박은 원, 원양구역까지 다니는 구역이죠. 이렇게 이제 그 항행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해상이라고, 해상항행선, 이제 항해선이라고 할 때는 평수구역 안에만 다니는 배는 내수선, 내수항행선으로 얘기를 하고, 평수구역 바깥까지 왔다갔다 할수 있는 배들은 다항해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선박의 항해구역을 그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어, 이 선박은 안전도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해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 평수구역 바깥까지 어, 좀 왔다갔다 할수 있는 이런 선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적유료를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된, 개조, 개, 건조 된건 또는 개조된 선박이라 하더라도 내수항행선의 경우에는 유료염전의 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내수항행선이라는 것은 결국 평수구역 2인에만 다니는데 어, 이런 구역에 다니는 선박은 예를 들면 은 이제 해운대에서 해운대 앞바다만 왔다갔던 유람선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항행구역, 평수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인데 항해선이 일시적으로 하천등 등 내수를 항행하는 도중에 유리오염 소문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전적으로 내수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파선인데요 어,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경우는 결국은 오염 사고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그 선박이 해난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선박에서 이제 기름이 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선박들이 어, 좌초된 상태로 장기간 이렇게 체류가 되어 버리면 사실 구조를 못한다든지 포기했다든지 해버리면 이게 난파선의 개념인데 어, 예를 들어서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땐 기름이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출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어, 그 유조선, 유료염선의 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적용 대상 선박으로서 유조선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어, 법리 해석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유조선이 해난을 당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되어 전손이된 경우에 이 해난으로 인하여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손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유출된 유료로 인하여 유료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난파선은 화물로서 유료를 운송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책임협약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와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난파선에서 유류가 유출된 경우에는 본리의 희망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1년의 사고에 해당되므로 책임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류염 손해가 침몰 또는 좌초를 초래한 희망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희난과유류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인과관계는 해상법상의, 해상보험법상 근인관계의 기준, 해석기준이 된 이카리아호 사건의 판례 음, 등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의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도선의 경우가 적용이 되느냐, 문제인데요. 단전기타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인데, 유류를 산적운송하는 노도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에이 법이 적용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노에 의하여 추진되는 구조물도 책임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 상법이 단정 또는 노도, 노도선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과 유조선 등에 의한 대규모 유류오염손해에 대비하여 유류오염손해 배상보장법이 제정되었다는 입법 취지 등을 볼때 아, 노도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노을를 저어가는 선박이기 때문에 뭐 기름이 그렇게 뭐 많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겠죠. 아, 별로 이제 그 해상법을 적용하기에도 유의미한 선박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해상법에서도 적용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인데요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비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용선박이라면 군함, 경찰선, 기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소유가 하나 빠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대상 유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의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지속성 탄화 수소 광물성유로서 소위 말하면 원유에서 추출된 기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원유 원류 자체이거나 원유에서 어, 추출된 기름인데,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외에 산업표준업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 소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속성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법 제2조 제5호에서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 중유 및 윤활유 등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2조 제6호에서는 연료유란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유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선용유와 연료유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제 3장에서 일반 선박에서 규정한 유료용 배상 책임이 선박 연료유 협약을 비준 수용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제 2조, 제6호의 정의 규정에서 연료유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2조 5호에서 말하는 선용유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유나 연료유나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럼 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다 나오느냐. 이 선박은 기본적으로 화물로서 기름을 버크 상태로 운송하다가 유출이나 배출이 됐을 때그 오염 손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그렇다 고 해가지고 이 선박에서 유출된 것이 반드시 그화물류만 유출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굳이 연료유가 유출되는데 대해서 구분해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배출이나 유출이 됐을 때는 뭐 어느 기름이든 유조선에서 유출이나 배출됐다면 다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지속성 유류는 해면의 짧은 유마가 형성해서 해안까지 이동하는 점성이 강한 유류로서 심각한 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항공유, 경룡, 디젤유 등유 등 휘발성이 강하여 해변에 자유하지 않거나 동식물성 유류 등 유해한 잔존물을 남기지 않아서 오염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지속성 유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출된 유류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속하는 한 화합물류인지 선용유인지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평형수와세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를 적재한 유조선이 공선으로 회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공상 적하 중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박평형수를 유창에 싣고 항행을 하게 됩니다. 선박평형수는 새로운 유류의 선적을 위하여 선적항에서 선외로 배출되는데 이때 유창 바닥 벽면 등에 남아있던 기름 찌꺼기가 선박평형수에 혼합되어 선외로 배출되게 이 됩니다. 유조선의 경우 운송되는 유류의 종류가 변경될 때에는 서로 그 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창 내부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내부도 철저히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상당량의 유류가 세정수와 함께 혼합되어 선외로 배출이 됩니다. 선박평형수나 세정수에 혼합된 유류에 의해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류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요. 법제 2조 5호에서 선용률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제2조 제6호의 연료유의 정의에서 유나유류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 광물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 유료염 소해를 정의한 법제 2조 제7호 감목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선박 평형수나 세정수에 혼합되어 유출되는,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가 어, 법제 2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하다 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빌지와 슬러지인데요. 빌지는 선박의 엔진주의 및 화물펌프실 등에서 생기는 찌꺼기로서 폐윤활류와 오수가 섞인 유성 혼합물입니다. 또 슬러지는 선박의 연료가 디젤 기관으로 공급되기 전에 연료탱크로부터 세정유를 통하여 제거되는 기름찌꺼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빌지와 슬러지는 유출시 해양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원유 기타의 유류와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 유류에 포함된다고 해석입니다. 법 제2조 제5호에서 선용유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제2조 제6호의 연료유의 정의에서 유난류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로 규정하였다는 점, 또 제2조 제7호 감호에서 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서 이러한 그 빌지와 슬러지도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유류오염 손해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요. 유출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이 의미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 환경 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 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 또이 외에도 방제 조치 비용과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어, 어, 이러한 손해로 오염 손해로 보고 있는데요. 아,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류 오염 손해라는 것은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제 조치 비용이나 방제 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원인이 되어 유조선으로부터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절박한 우려가 있거나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와 유료오염간의 인과관계, 유료오염과 손해 사이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고는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이 유출 또는 배출이란 것은 유출은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흘러나오거나 나간 것이고 배출은 유조선에서 유류를 고위로 흘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고위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법에서 규정한 유류가 유조선 외부로 흘러나가서 오염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모두 이 법에서 말하는 유출 또는 배출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엄격 책임 즉 결과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이란 뜻은 유조선 자체가 입은 멸실 훼손이 아닌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를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손해는 유료 오염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인데요. 손해의 종류는 보호법익에 따라 인명의 사상과 같은 인적 손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나 기타 권리에 가해진 물적 손해, 해양 동식물의 멸종이나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 손해 등이 있습니다. 환경 손해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연의 권리 또는 환경권의 사건성을 인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전통적인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론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이 법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과 환경손상의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른 비용에 하나여 유효 오염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실 또는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생 우려가 있는 지면은 손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책임의 이 성립 단계에서의 손해는 피해자에게 생긴 자연적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상의 범위, 배상액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손해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조치 비용이나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 2조 제7호 감, 목옥에서는 사고로 유료염 손해가 발생,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유료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어,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유료염 사고로 법제 2조 제7호 감옥의 손실 또는 손해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또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로 인한 비용,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 등으로 발생한 방제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법제 2조 제7호 다목은 사고로 유리오염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 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직접 취한 방제조치 및 이들이 방제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한 방제조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행정대집행한 방제조치를 취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인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방제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데 해양오염 손해 발생의 우려가 중대하고 절박한 경우나 실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란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과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와 유료 오염, 유료 오염과 유료 오염 손해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는 충돌 좌초 유료의 배출 등 유료 오염을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유료 오염 손해는 유료의 유출 또는 배출로부터 발생된 오염에 의해 일어난 것이어야 하고요. 피해자가 유조선 선박 소유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 당시에 선박으로부터 유료가 유출되었다거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고 그로 인해 생긴 오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하여 각각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엄격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조선 측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조선에서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오염이 발생하고 이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류 오염 사고와 소해이라는 결과간의 인과관계는 입증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연대책임인데요, 두척 이상의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되는 배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하여 어느 유조선에서 유출되는 배출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소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유조선 두 척이 충돌했을 때, 두 선박이 모두 파공이 돼서 기름이 유출된다면은 이 오염된는 그 소, 오염 손해가 어느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해서 오염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경우를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각 선박으로부터 오염을 발생시킨 유류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이 손해의 발생에 미친 비율을 결정하기 보라는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각각의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게 연대 책임을 지음으로써 책임 주체를 확장한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게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손해가 자신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은 면하게 되고, 손해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만 책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한 때에는 그 부분의 손해만을 배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 입증 책임을 여, 그 선주에게 부담을 지음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에는 좀더 충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발생의 원인과 책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권 발생의 원인인데요. 주된 채권인 법 제2조 제7호 과목의 경우는 유료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 발생의 원인은 불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데요. 채무가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느렸을장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졌던 기존의 법리나 법익을 피해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애초부터 어떤 권리나 법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결과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 부수적 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2조 제7호 다목은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인데요. 선박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결과 책임이라고 보였습니다또법 제2조 제7호 나목은 방제조치 비용은 선박 소유자와 방제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방제비용 채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방제비용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책임 원칙인데요. 첫째 결과 책임입니다. 이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조선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후 당시 그 유조선 선박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조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된 사실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사실. 오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만 입증이 되면 선박 소유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영미법상으로는 음격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격 책임은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결과 책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유류 오염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원인으로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법 제2장 제2절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 제도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보다는 결과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정박 중인 대형 유조선의 소형 바지선 등의 과실로 충돌하여 발생한 유류 오염 사고의 경우 만약 바지선 측의 과실이 100% 있을 경우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따른다면 바지선은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선박의 톤수도 매우 작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는 책임한도액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충분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결과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오염 손해만 입증이 된다면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유조선의 총톤수에 따라 산정된 책임한도액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2007년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의 경우가 이 법에서 의 결과 책임 원칙이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도다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책 사유인데요. 첫째, 전쟁 내란 폭동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유조선 선박 소유자 및그 사용인이 아닌 제 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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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전쟁이라면 본래 무력에 의한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지만 이규정에서 면책 조건으로서의 전쟁은 국제법상 엄격한 의미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무력의 행사 내지 전쟁 유사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내란 폭동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국내의 당파간의 병력에 의한 투쟁을 내란 또 내란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소요를 폭동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또한 불가항력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에 상당하는 태풍, 대폭풍은 물론이고 그 발생 자체가 이상현상으로 그 결과가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천재지변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국에서는 불가피한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면책사유의 판단기준인 불가항력의 개념보다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도 이와 같은 사유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음을 선박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적인 주의와 해기 기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면책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의 고의만이라는 뜻은 유료염 손해를 일으킬 의사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연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의염 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유류의염 손해가 법제5조제 1항 단서의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 어, 제그 16강 강의에서 공방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은 그 자료를 찾아보고요. 어, 첫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대상 선박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엄격책임이 무과 실책임인지 결과책임인지에 대해서도 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의 면책사유에 대하여도 토론해 봅시다. 네번째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상 엄격책임의 우수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상으로 제1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